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입니다. 오늘은 플레인 요거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플레인 요거트 위에 살짝 뿌려 드시면 너무나도 고소하고 담백한 든든한 아침 한 끼가 될수 있는 홈메이드 그래놀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트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요즘 출근 전 아침 식사로도 자주 먹고 있고요. 또혼밥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아침 챙기기도 너무 귀찮을 때가 사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트만 있으시면 툭툭 뿌려서 뭐 견과류도 매일매일 따로 챙겨 먹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라서 오늘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그때 오늘 레시피는요 대부분 이제 그래놀라 같은 경우는 오븐에 많이 구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오븐이 사실 집에 없고 또 우리 구독자님분들 중에서도 오븐이 되게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후라이팬만 있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레시피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말인데 저녁이 되면 이렇게 그래놀라를 만들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거트발 바로 뿌려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전에 만들건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레시피도 공유해보고 싶었고 또 견과류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영양소도 챙길 수 있는 홈메이드 그래놀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견과류나 곡류들을 넣어주는데요. 뭐 곡류나 견과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오트밀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납작 길리려고 하죠. 1인분 기준으로 하실 경우에는 한컵반컵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두구두구 만들어서 어 넣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툭툭 뿌려 먹을 거라서 조금 더 양을 더 넣었어요. 어, 이 정도. 오트밀을 어, 마트에 가면 파는데요. 그 오트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유는 오트밀 베이스에 이제 견과류를 넣을 거예요. 견과류는 뭐 아몬드, 호두, 뭐 피칸, 각종 씨앗류, 여러 가지 뭐 아마씨 해바라기씨, 뭐 너무 너무 다양한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씨앗류로 공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견과류는 뭐 피칸이랑 아몬드 정도만 준비를 할 건데요. 피칸은 이제 이렇게 크면 볶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게 잘라줍니다. 그냥 칼로 꾹꾹 눌러서 잘라주면 돼요. 네. 다음엔 아몬드 슬라이스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슬라이스 구입해서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은 좋아하시는 씨앗류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호박씨를 조금 넣어주고요 다음엔 해바라기씨도 조금 끓여줄게요 아, 저는 아몬드가 좋아서 아몬드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 비율은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견과류나 씨앗류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몬드를 좋아해서 아몬드를 조금 더 넣고요. 해바라기씨도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마지막에 말린 과일 정도만 더 넣어주면 맛있는 그리놀라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볶을 건지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코넛 오일을 준비해줍니다. 한 스푼 크게 떠서 후라이팬에 올려줄 건데요. 사실 코코넛 향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향이 없는 무향의 코코넛 오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주 약불에서 달궈진 팬에 코코넛 오일을 올려줍니다. 이제 섞어두었던 오트밀 너츠류 씨앗류들을 볶아줄 거예요. 그다음은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으면 너트류들이 훨씬 짭조름해지면서 맛있어 지더라고요 그다음은 시나몬 파우더를 반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재료들이 곡류, 씨앗류, 너트류들이라서 자칫하면 지루한 맛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피향을 넣어주면 훨씬 풍미가 올라가요. 만약 계피향을 싫어하신다면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나몬 파우더를 넣으면 훨씬 훨씬 맛있다는 거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재료와 가루들이 잘 섞였을 때 메이플 시럽을 넣어줍니다. 메이플 시럽이 없으시다면 꿀이나 아가비 시럽도 괜찮아요 저는 2인분 기준에 3스푼 정도 넣어 줬는데요 1인분에 1스푼 정도면 괜찮으실 것같고요 단맛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맛을 보시면 너트류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1인분 기준에는 한스푼이면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렇게 메이플 시럽이 그래놀라에 코팅이 되면서 점점 컬러가 브라운 톤으로 변하게 돼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5분 동안 계속 볶아주시면서 상태를 살피시면서 살짝 브라운 톤을 띄셨을 때 불을 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나이한 브라운 컬러의 그래놀라로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좋아하시는 말린 과일류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크랜베리와 코코넛을 조금 섞어줬어요. 어, 지금 그래놀라가 아직 열기가 있어서 뜨거운 상태라 충분히 다른 쟁반이나 그릇에 옮기셔서 열기를 빼주시는게 또 중요합니다 열기를 뺀 다음에는 깨끗하게 소독한 공병 안에 이렇게 넣어 두시면 아침마다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시기 굉장히 편해요 그럼 오늘 먹을 아침을 준비해 볼게요 어, 먼저 플레인 요거트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준비한 다음 그래놀라를 뿌려 주고요 어, 좋아하시는 생과일을 올리는데요 저는 요즘 딸기를 좋아해서 딸기를 올렸어요 뭐 바나나나 블루베리, 그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과일 아무거나 올리셔서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너무 프레쉬하면서도 아주 고소한 영양이 풍부한 한 끼가 되실 거예요. 네, 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한 그래놀라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 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